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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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 보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도를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한 그룹은 저 끝에서 곧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두 그룹들을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증거계 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는 언약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소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성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지성소의 언약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성소와 성소에서 쓰일 도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과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해야 하나? 익숙하지 않은 무게와 길이의 단위, 이해할 수 없는 처음 들어보는 재료의 명칭이 더욱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한 설명과 재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금을 입히고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한 모양과 규격, 그리고 재료, 무게와 크기가 딱 맞아떨어져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그들과 살을 맞대고 함께 호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치 신혼빵과 같은 것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무엇입니까? 육체노동을 하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당연하게 해야 하며 돈을 주고 살 수도, 팔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그들에게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또 재주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루 종일 집을 흙과 섞어서 벽돌을 만들고 무거운 돌을 나르며 한숨도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계와 속재판 그리고 그룹을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정확하게 길이를 채서 자르고, 그것으로 괴를 만들고, 또 그것을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두드려서 그룹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쉽지, 그룹을 금으로 두드려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룹은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야의 모양인데요. 그것도 두 개를 만들어서 날개가 서로 맞닿게 만들고 두 개가 한 덩어리를 이루도록 만든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속죄판과 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금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레는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도 만들어서 네구퉁이에 걸어놓고 아카시아 나무로 괴를 들고 내릴 수 있는 채를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과입니다. 출애굽 후반절에 가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들과 그 옷에 사용될 보석들, 성막에 사용될 천막과 기구들은 더욱 고급 기술이 요청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건들과 성막에 사용될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했던 일이라고는 벽돌을 굽고 운반하는 일이었,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아이들은 시중을, 들을, 시중을 드는 일을 하기도 했었겠죠. 하지만 그런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만들, 만들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러한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냐는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언약궤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당황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우리에게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라고 반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곳곳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9장 5절과 40장 19절 그리고 그외에 많은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기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금을 두드리고 구부려서 두루 그룹을 만들고 또 금을 입힐지 아카시아 나무의 정확한 길이를 재고 잘라서 어디에 구멍을 내고 못지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언약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두멍이 만들어지고 실이 엮어지고 천이 만들어지고 재단과 제사장이 입을 애봇 그리고 보석이 세공되어지는 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노아가 이전에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당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변변한 도구 하나 없이 길이가 150미터가 넘는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주의 크기와 모양, 구조,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써야 하며 나무의 길이와 두께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구멍을 내고 나무와 나무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나무와 나무의 틈 사이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모든 공정과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결국 노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재정의 통로, 복음의 통로, 사랑과 화평, 기쁨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정말 그렇게 하실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제목일까? 의심합니다. 내가 내 자녀가 그렇게 살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밀한 그 음성 잔잔한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부어주실 것이며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못해낼 것일 것 같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한발한발 한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놀라운 지혜로 그분의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현장을 나의 삶 속에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능력 또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총명함과 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언어의 능력과 뛰어난 학습 능력이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는 놀라운 사회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이들의 정체성과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이디어와 깨달음으로 돋보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 속에서 정치계, 의료계, 교육계, 문화, 방송, 미디어, 경제 영역 등 모든 영역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격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삼아 자녀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